자, 천단타운입니다 탐선 자, 다탐하원인데탐입니다천 해봐? o w n 천하 town. 천하 town. 천하 뽀뽀 뽀뽀뽀 뽀뽀뽀 w n 천하 town. 천하 town. 천하 town. 천하 town. 천하 town. 천하 town. 천하 town. 천하 t o w 타징 인격이 있었으면 맞았을까? 음? 응? 타징 인격이 있었으면 맞았을까? 뭐 하는 거야? 탐사하다. <웃음> 미친. 풍선 인격. 아, 풍선 인격 없거든요. 아, 꺼져 좀. 야, 뭐 하는 건데? 야, 집중 안 해? 야, 공사라공사라 많이 써야지 지금. 그거 가지고 지금 되겠어? 우리 포드 님 어?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하는 거야? 한걸 거지롱, 얌전도한갈 거지롱. 뒤 조심해. 음, 음 살려줘. 어디 있어? 의자 어디 있어? 의자가 없어. 안돼, 의자가 없어. 아, 의자 없는데? 뭐야? 의자가 뭐 존나온데? 아, 여기 안칩니다. 우산에 얼마나 후그로본게한촌 넘다니까? 저 어려운거는 옛날에 진짜 시즌초에 맹인이가 맹인이랑 개공이가 진짜 저렇게 넘었잖아 어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냥 딱 그거야 어, 진짜 그 정도 수준이 <웃음> 음! 평캔! <펑켄>. 평캔이거든 <웃음> 좋아요 따라갑시다 어차피 포드 획기 돌리니까아하하하 묶어 주고요자 포드 치료받고 옵니다 올거 같으니까 어 존나 뛰어온다 저거 미친 앞에가서 변제해주자 아자 아, 그러고보니까 나 이거 숨장님한테 전수 받은 인격이네 <웃음> 어, 뭐야 포드야, 뭐 왜? 나 지금 숨냥내한테 전수받은 인격쓰고 있는데. 이거 지금 바로, <웃음> 바로 바로, 세시 <셋이> 우산. 음. <웃음> 얼탱이 없는 우산이죠 예. 저 지금 뭐 이거 금지라해가지고지고지고든요어떤지 음. 한번 좀지봐지사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이 상태로 정탐자로 바꾸라 했는데 내가 타임이 놓쳐가지고 못 바꾸거든 지금. 어, 씨발. 아, 어이. 조가 하는 그지야 이거? 아니, 울테이존나파지네 그냥. 야, 아, <웃음> 오지마, 이 스토커야. 어, 니가 스토커야? 뭐 하는 거야? 꺼져. 부수고 아 드시기 존나 할것 같은데 아 미신 아, 등골이 오싹 하늘 오싹 오싹 오싹 오싹 오싹 오싹 오싹 오싹 오싹 오싹 오싹 오싹, 오싹, 오싹. 좋아요 자 잡아주고 포드가 안쪽으로 올것 같으니까 아, 등짝하면 해주고 꺼지시고요아 제발 한번만 말했을 때그 가줄래? <웃음> 부탁이야 상북 들어왔으니까 상북으로 어? 멀리 안 가는 거너아 아까 학습 안 했냐고 포드야 어? <웃음> 아까 응. 학습했잖아 안했어? 아 그냥 뭐하는 거야 지금 다 들고요 이게 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와야죠 이할 거면은 하지만 포기해줍니다 이제 히든카드도 있기 때문에 정탐자원은 지금부터 시작할까? 오케이 렛츠고 낭만꾸 낭만 가십시다 예. 이제 갑자기 생들이 어리둥절 할 거야 어? 우사니까 뭔 히든카드야 뭐 이러면서 갑자기 유튜브보 못한 어? 그런 등장에 정신을 못 차릴 예정입니다. 뭐 하십니까? 포도님, 뭐 하십니까? 별로 오시지요. 어... 와, 공 저렇게 많은데 그렇게 아픈 거야? 너는 진짜 구두쇠다. 뭐, 스크루지야? 어... 뭐야? <웃음> 이 6시 없죠. 아씨 이러면은 좀 불안한데. 나브리 6시가 없어도 불안합니다. 안돼 와, 공이 아직도 있어? 죽어. 제발. 자 라스트로 끌고 갑니다 라고 할려 했는데 뭐야 여기 라스트야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하시나요? 자 무시해주고 아 다음 구출이 바쁜데일거 같은데 빨리 정탐재 오지게 깔아주고 새거로 바꿔요 정탐재 깔려있기때문에 황닥치고 광폭카 없으나 응응전나림응전나림응전나림응전나림 전나누림 평타! 길고! 지하가목레스고 용벨이가 세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야지 뭐 어떡해 자, 이러면은 용병이가 할수 있는 방법은 계속 돌리거나 지가 구출 와야 하는데 어 많이 못 돌렸기 때문에 내가 정탐사 저기 깔아주면 진짜 좋아 죽을 거야. 어 그래서 정탐자 깔러 갑니다. 아니... <웃음> 나머지게 선물 하나 들어가. 얼마나 돌렸니? 와 존나 많이 돌왔는데 잠깐만. 틀렸다. 뭐이 정도면 아득각인데? 어 잠깐만요. 이슈 이슈. 그냥 가 그냥 그냥 가. 어 어차피 그냥, 그냥 이 나도 켜버려 그냥. 이 새끼도 그냥 미쳐 가지고 이런 시구래. 누가 누가 누가 가 잠깐만. 아 잠깐 우리 말로 말로 하자. 잠깐만. 아 말로 하자. 말로 해야지. 어, 꺼져야지 어, 오지 말아야지. 왜 하는데? 오케이. 이러면은 보드 문 따는 거 견제해 주면은 최소한 상계료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드쓰시고요 네. 어, 갑자기 렉 걸리는데? 뭐야? 안 돼. 용병 잡으면 되죠. 굳이 뭐 다른 거 잡을 필요 없지. 그치? 아, 근데 처음에 공포 맞추지 않아요?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? 공부 안 맞췄으면 이거 게임 못 이겼겠는데, 어렵다.